의왕시 홍보대사를 이번에 맡게 됐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의왕시를 되게 좋아해요. 사랑하고 왜냐하면 저에겐 제2의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거의 자랐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일단 공기가 좋고 그리고 아들이 많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만큼 기운도 좋고요. 그래서 행복한 의왕시가 됐으면 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의왕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힘든 일 있으실 도록 많이 웃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의왕시 홍보대사가 됐는데 어, 제가 의왕에는 잘안 와봐서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잘 알아보고 열심히 홍보대사로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마워요. 어 우선 이렇게 저희가 의왕 올 때마다 네, 이런 멋있는 산과 네, 자연 경관 때문에 너무 좋다,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의왕 홍보대사로서 네, 이쪽이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우리 의왕에서 데이트 한번 만나봤어요 맛집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고 의향 시청까지 어, 많은 활동을 하고 싶어요. <웃음>